안녕하십니까? Happy birthday, 연준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바로 저의 생일입니다. 저의 생일이어서 V앱을 켜봤습니다. 아 평소 V앱 할땐 괜찮다고요. 생일 V앱 하니까 뭔가 좀 어색한 것 같아요. 와우, 엄청 기다렸다. 생일 축하합니다. 哈哈生日祝哈哈哈哈哈嗯嗯嗯哈哈<笑><笑><又长头发笑> 그럼 VF 재수 주현화 오해 보어보도보다 VF 끝나고 는또이보 생방송을 다시 할 예정입니다 도영에게 생일 축하 받았나요? 네, 받았었어요 이게... 생일... 12시 되기 전에 한 1시간 전에 전화 갑자기 와고 생일 축하한다고 <웃음> 그래고 예쁜 케이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맛있어 보인 것같 케이크입니다 아니, 옆에 놔둘게요, 진 키니까 가래서 11시 전에 딱 11시쯤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어, 왜 갑자기 도영이 이 전화를 하지? 전화 받았더니 형이 어, 생일 축하한다고 이따가 자야 되니까 미리 한 거라고 <웃음> 아네 알겠습니다 고마워요 하고 끝났는데 다음날에 그래서 그게 감동했어요 처음에는 어 그래도 기억해주고 전화했네 근데 다음날에 보니까 이게 도영이 형을 V l i 하다가 여러분들이 알려줘서 알았더라고 그래서 막, 막 엄청 후, 후막 이러면서 <웃음> 그래서 전화가 왔나봐요 그래가지고, 아, 내가 바로 도영이 형한테, 뭐야 형은 영상 보면서, 뭐야 형그래가 지금 도영이 형 생초, 그래서, 아, 그, 그, 뭐, 이렇게 했어요. 도영이 형이 뭐 사줬어? 도영이 형 아무것도 안 사줬어요. 근데 아마 나중에 사주시지 않을까? 근데 뭐안 사줘도 상관은 없긴 한데, 사주면 좋죠. <웃음> 밥 먹었어? 저 먹었어요, 밥 도시락을 먹었어요 어떤 되게 맛있는 도시락이었는데 기억이 안 나요 모른 척 어사즈 다시 찍자 그거게요 어사즈를 다시 찍어야 되 혜찬이 고사 혜찬이랑은 우리가 약속을 했어요 서로에게 안 사주기로 왜냐면 막 서로 귀찮은 것도 있고 막뭐 사주지 막 이런 것도 좀 그런 게 있으니까 그냥 그래 우리 쿨하게 서로서로 아, 서로 사지 말자는 했긴 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안 사줬고 안사줘뭐 별로 서운하지도 않고 그래요? 가장 먼저 생일 축하해 준 멤버가 누구예요? 아마 양양 지성이다. 지성이가 숙소에 있다가 방에 생일 되니까 문 열고 쫙들어와 가지고 크크 생일 축하해요. 생초고 이러고 나갔는 진짜 너무 웃겼어요. 양양이도 진짜 빨리 해 줬어요. 거의 12시였어요. 아주 12시에, 12시에 해 줬고 양양이가 아마 위애비선가 어디선가 막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막 어, 내가 생일 축하해준다 해준 생일 축하해 라고 보냈는데 런쥔이가 1시간 뒤에 보냈다고 그래서 내가 그거 보고 바로 양양한테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내가 너 생일 축하 바로 내가 답장을 했는데 하고 그 생일 축하한 그 시간을 딱 찍어서 보내줬더니 그랬었나? 이러 <웃음> 당신에게 무엇을 줬나요, 멤버들이? 일단... 어, 어 일단 천만 한테 감사합니다 일단은 생일 선물을 첫 번째로 받았던 거는 핸드리 형도 저한테 생일 선물을 사줬어요 신발을 사줬고요 그리고 좋은 신발 사줬고 그 다음에는 오늘 뭐 어떻게 해서 마크 형이랑 만나게 됐는데 마크 형이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갑자기 쇼핑백을 들어와 생일 선물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줬어요 티셔츠도 여름에 입을 티셔츠고 봄도 입을 수 있고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그 티셔츠 진짜 예쁘고 좋아 좋아요 저는 그리고는 아직 어, 근데 생일 선물도 천천히 주면 되죠. 바쁘지 않아요. 그리고 안 줘도 괜찮습니다. <웃음> 말 한마디면 됩니다. 한마디 해준 멤버는 누구인가요? 한마디? 생일 축하한다는 말이요? 생일 축하는, 애들 뭐, 단체 방에서 다 얘기하고, 생일 축하한다고, 철로도 얘기하고, 다 얘기했어요. 왜냐면 한 명이 오면은 당연히 그걸 봐가지고, 막 다들 막 올려요. 생일축 하는 거. 그래서 오늘 케이크도 되게, 되게 많이 받았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디저트가 많아진 거죠. <웃음> 진짜 웃기네요. <웃음> 어? 어디 갔지? 아, 이거 들렸는데 어디 갔어? 어떤 댓글이었냐면요 인주나 인준아... 어, 없어졌다. 인주랑 후드티 원래 그런 거야? 아니면 내 눈이 이상한 거야? 알아. 이거 원래 이런 거예요? <웃음> 저도 그 댓글 보고 나서 영상 안에 제 모습 딱 봤더니 오, 진짜 약간 이상하네요. 케이크 맛있게 먹어 재민이 인스타에 축하한 거 봤어? 그래요? 형 인스타를 잘안 해가지고 거의 안 봐가지고 재민이 인스타게 뭐라고 보냈어요? 글쎄 못 봤어요 오늘도 지성이가 뉴스에 막 연준 RJ 생축이라고 랬나 그것도 늦게 알았어요, 뒤늦게 <웃음> 나의 생일은 오늘도... 오늘 저랑 같은 생일이신 분 정말 생일 축하드립니다 물론 아닌 분들도 생일 된 생일 축하해 드릴게요 화보 너무 잘... 맞아요 저 화보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게... 전자로 이렇게 핸드폰에서 볼수 있는 그런 화보인데 저도 꽤나 마음에 듭니다 굉장히 잘 나온 것 같아서 좋습니다 엘르 아이돌에서 한 화보가 오늘 나왔고 그 착착마다의 그옷 착장도 되게 마음에 들었고 다 되게 잘 나온 것 같았어요 맞아요 <웃음> 그리고 저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거 제 사진 많이 봤어요 그래서 되게 깜짝깜짝 놀랐어요 막 친구들도 막 그런 거 보내줘요 야 지하철에 왜네 사진이 그렇게 많아 생일이야? 막 이렇게 하고 막 아니면 버스 정류장에도 막제 사진이 있어서 너무 진짜 생일이구나 라는 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막 저희 회사 분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홍대인가를 갔는데 카페 뭐 그런 게 있었나봐요 제뭐 사진이라든 아니면 이런 게 있었는데 그리고 시지 분들이 줄을 엄청 많이 서게 해 줬다고 그래서 그거 사진도 찍어서 봤었어요 <웃음> 정말 깜짝 놀랐어요 너무 고마워요 여러분 제 생일을 같이 즐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웃음> 제 생일을 위해서 이렇게 응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홍대 카페. 와줄 진짜 길었어. 와 사진 봤는데 정말 꺾곡서 다시려는데 와 정말 깜짝 놀랐어요. 너무 고마워요 같이 그래도 같이 제가 그래서 버블로드 남겼잖아요. 그를 오늘 하루 같이 행복하게 지내자고 해서 너무 이렇게 같이 해줘서 정말 너무 좋았습니다. <웃음> 아, 그 줄에 내가 있었다. 점점점. 나도 줄한 시간. 와. 짠. 정우가 v 예쁜데 진짜요? 로 정우 형 지금 보고 있나요? 정우 형이 지금 보고 있다고요. 정우 형 보고 있어요? 정우 형늙어가는데 <웃음> 기분이 어때? 글쎄요 기분이 참... 뭐 해야 되지? 사실 막... 늙어가고 있는데 그죠 생일 지났으니까 근데 그거 아세요 여러분? 우리 같이 늙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딱히 기분이 뭐 바꾸고 뭐, 그렇지 않 그렇지는 않아요. <웃음> 아니야 아직 팔팔해. 맞아요 우리는 아직 팔팔해요 여러분. 우리 모두 아직 팔팔합니다. 할아버지 되 멋있듯 <웃음> 그렇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멋있어게끔 어, 여러분 저 이따가 V LIVE를 끝나고 다시 또 이어서 V 아, 그 웨이버 생각을 할 테니 놀러 주세요또시고 <웃음> 우리 모델을 즐스웠습니다 진짜 날 만났어 런쥔아 머리 왜 감추지? 글쎄요 저는 감춘게 아닌데 그냥 비니 쓰고 후드 묻어 쓰는 게멋있었어 않나? 이렇게 하는 게멋있어고 하는 겁니다 캡처 타임 l e t <웃음> 얼마나 많은 비니가 있습니까? 사실 비니 많죠 많이 있진 않아요 그래서 맨날 쓰는 있잖아요. 그 있잖아요 그 마이크 같이 쓰는 비니 그걸 쓰고 있어요 그리고 뭐 비니도 이제 이렇게 많이 예쁘더라고요 근데 이제 곧 여름이 돼가고 하니까 비니도 쓸일 거의 없어질 것 같아요 22살 된 기분이 어때요? 글쎄요 22살 굉장히... 그러니까 보시는 분 중에 아마 어이없으실 분이 있어요 아니 22살인데 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사실 저는 22살보다도 한살한살 한살 먹어가는 게 너무 빠른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쉬운 거죠 뭔가 차라리 한 20대가 뭔가 10년처럼 느낌 느졌으면 좋겠다, 10년이 란다 10년이 났죠, 20대 이0대가한 20년처럼 좀 길게 느껴졌으면 좋겠는데 같은 생각이지 않을까요, 여러분? 하지만 우리는 영합니다, 우리는 젊어요 죽지 않아! 보통 한국은 주남자 하지 않고 내가 봤을 때 외국에 와서 주보하다 <목소리> 다자라완 케이크 언제 할 거예요? 케이크 옆에 있어요 새로운 신분은 못 보셨을 수도 있어요 케이크 케이크는 오늘 많이 받아가지고 천천히 먹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초불 거야. 그래서 초 이미 불었어요. 초를 이미 불어 가지고 생일 때초한 번밖에 불은 거 아니에요. 드림 컴백기 사았어요 맞아요. 저도 봤어요. 생일, 제생일날딱 떠가지고 정말 저도 깜짝 놀랐어요. 글쎄요, 컴백 기사요? 글쎄요, 컴백 기사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컴백을 하나요? 방금 약간 좀두 명이었어요 <웃음> 여러분 그냥 못 들은 걸로 해주세요 늦었어 그, 그, 그. 그러게요, 이렇게 비닐을 썼는데 또 아니라고 하면은 아닌데요. 비니는 제가 쓰고 싶어서 쓴같아요 <웃음> 죄송해요. 텐... 생일이어서 텐션이 굉장히 높아서 그래요 지금. <웃음> 런주나 해찬이 어제 라이브에서 컴백 안무 춘거 알아? 씨. <웃음> 해찬이 위에안했거든요 했으면은 몰라요. 확실한 거는 안 줬어요 <웃음> 해찬이 도룡이 인스타 라이 나와줬어 아닐걸요 예, 네, 이봐요 지금 봐봐요 댓글, 댓글 중에서도, 도영 브이앱, 도영 인스타, 이렇게 나오는데, 인스타 라이브. 여러분, 저 속이실 거면 조금, 한 번이라 좀, 통일해서 속해주세요 서겨주실... 저는 그렇게, 잘 숙지 않아요. 근데 진짜면 웃기겠다. <웃음> 그럼 진짜면 웃기겠다. 진짜 나왔어. 진짜로요? 그래요? 저도 컴퓨안줄게요컴라안 모였어요 <웃음> 저도 진심이에요 여러분 진심이에요 비밀 <웃음> <웃음> 아보카도 같다고요? 오 어, 그러네. 아보카도 중간에 있는 그, 그 씨앗 여기는 아보카도 살. 찐 안무야? 글쎄요. 안 알려 주시오. 혹시. 드림다음 컴백 장르가 트로트인가요? 정답입니다 10점 추가요 한번 트로트 해보고 싶은데 뭔가 재밌을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려워요 트로트 부르기 되게 야, 역시 그럴 줄 알았어 뭘또 정답이야 음음음음 <웃음> <웃음> 너에게 스포를 원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살, 사람을 잘못 골랐어요 저는 스포 그런 거 이제 안 합니다 스포를 하고 싶지만 할게 없어요 왜냐면은 글쎄요 아직은 글쎄요 스포는 철로나 지성이 한테 부탁을 해봐요 아마 진짜 해할 수도 있어요 케이크 맛있어요. 이 케이크는 아직 안 먹었고요. 뭐 먹었던 케이크도 있는데 솔직히 요즘 케이크 다 맛있으니까 되게 제노가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너 지금 나 V l 하고 있는 거 알아? 알고 전화한 거지?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생일 축하한다는 말만 지금 몇 번째 듣는지 몰라, 너한테 잠깐만 일단 스피커폰 켜볼게. b 있 서가지고, 지금 소리가 겹치네. 오케이 제노야 어. 여러분한테 인사를 좀 부탁할게요 n 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노입니다.네 오늘 t a k 의몇 번째 생일이지? o n 하나 번째? t 한, 한 번째? 어 y t 한 번째. I'm 한 번째 생일입니다 여러분 g You don't want t 어 맞아 그리고 팬분들이 되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웃음> 제노 생일 선물을 뭐 받았냐고 물어보시는데 뭐로 대답할까? 제노의 사랑? <웃음> 제노의 사랑. 아무 뭐 제노의 사랑이야 뭐평소에 <웃음> 어,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응, 그런 거 말고. 어, 사랑? 그런 거 말고. <웃음> 어. <그런> 그러면은 <웃음> 여러분 아직 제노가 아직 뭘 줄지 모르니까 제가 제노랑 상의를 해보고. 나중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많이 기대해 제노는 생일선물 같은 건 정말 제대로 주거든요 <웃음> 너는 찍혔어 넌 줘야 돼 <웃음> 제가 원래 생일선물도 안 받고 생일선물도 안안한다에 주의거든요 해찬이랑 똑같네 그냥 아니야 이제부터는 너는 그러면 우리들은 너는 생일선물 주고 나는 안 주는 그런 쪽으로 생각해보자 이제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멋있다! 그지? 우와, 우와, 아무튼, 제노의 생일선물 굉장히 기대해볼게요. 어, 잘안들린다 어, 끊을게! 응, <웃음> 음, 바이바이, 고맙고! 네. 자, 제노가 이렇게 해가지고 생일선물을 준다고 하시네요. 초딩이냐고, 그, <웃음> 그, 그.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비슷하거든요. <웃음> 공부하라고 말해줘. 공부하세요. 내일 네, 나는 시험. 시험 화이팅. 화이팅. 일본어 말해주세요 여러분 요 이걸로 보면 머리를 잡아. 텐션, 무슨 일이야? 그러게요. 오늘따라 텐션이 굉장히 좀 높네요. 댓글 하나만 읽어, 좀 점점점 읽었습니다. 한국어로 사랑한다고 해줘. 사랑해 욕 재민이 인스타는 이따가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우도 보고 있대. 정말 보고 있나요? 맞아, <웃음> 정우도 아까 전화와가지고 생일 축하해준다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고마워요. <웃음> 여러분, 우리어 이렇게 노래 한번 해볼까요? 생일 노래. 그럼 제가 선창을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5, 6, 5, 6, 7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원준이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웃음> <웃음> 같이 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쇼타로는 축하해줬어? 쇼타로 축하해줬어요. 해, 초, 쇼타로가 아마 그렇게 보냈을 거예요. Hey, bro, happy birthday. <웃음> 그래서 내가, 어, oh, 고마워, 쇼타로. 나중에 밥 먹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쇼타로. Happy birthday, 런쥬. Thank you. I hope you're always happy, a n g y m Thank you. <웃음> And I hope you're always happy... <웃음> 영어를 좀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웃음> 진짜 스포할 생각 1도 없네. 맞습니다. 정말 1도 없어요. 제가 지금까지 스포한 거는 1도 없어요. 뭔가,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느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영화를 봐도 스포를 되게 안 좋아해요. 특히 제가 좋아하는 영화가 보려고 하는데요. 갑자기 옆에서 막 스포를. 해요 진짜로 그거는.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어벤져스 보기 전에. 근데 그거는 스프라하엔 이미 너무, 너무 추측이 많았었어요, 그때. 아이언맨이 마지막에, 어, 돌아가신다, 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 과연 그럴까, 과연 그럴까 하다가, 진짜 그러겠네 해가지고, 봤던 영화이긴 하지만, 아무튼 스프를 굉장히 안 좋아해가지고, 이게 왜안 좋아하냐면, 이 영화를 봤을 때 그때 느꼈던 그 충격감과 신선함이, 있어야 되는데, 스포를 당하면 그게 반으로 줄어들어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똑같이 느끼셨으면 좋겠어가지고, 그 신선함, 그리고 충격감, 이런 거. 그래서 스포를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저도 뭐 스포를, 뭐 나도 모르게 할 수도 있지만, 아무튼, 어벤져스 스포 당한 거 책임져. 미안해요 와, 와, 역지사실을 못했네 <웃음> 그와 동시에 할말 여러분 장난이에요 아까는 그냥 예를 든거죠 진짜 죽는지 안죽는지 아니 뭐 영화 결과가 두가지겠죠 죽거나 안죽거나 근데 안죽는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많아요 저처럼 죽을거라 얘기하는 사람도 많아요 잊지 마시고, 두 눈으로 확인해보세요. 진짜. <웃음> 너무 웃기다. <웃음> 역지사지 어떻게 알아? 그, 그, 그 저희 저도 그 SM 인스타 들어올 때마다 한국어 수업을 해요. 근데 저도 한국어 수업을 했었어요. 중국 형들이랑 같이. 그때 배웠던 사자성어였어. 아, 그때 같이 배운 거 아니고, 저 따로 수업에서 배운 역지사지. 정확한 뜻. 정말 정확하게 이제는 약간 좀 까먹었는데 아마 같은 일을 마음이 고통스러우면 나도 고통스러울 거다. 그러니까 내입장에 생각해 교환해서 생각해 보자. 라는뜻 맞겠죠? 틀리면 정말 한국어 선생님한테 미안한데. <웃음> 맞아요? 어우, 다행이네. 다 행이네. 인스타그램을 만들 생각이 없냐고 다들 물어보시는데, 전 사실 지금 아직 버블이랑 위 어, 웨이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두 개도 제가 지금 막, 자주 막 올리고 막, 왜냐면 제가 막 사진을 엄청 많이 찍고 막, 그럴 기회도 많이 없어가지고, 많이 못하는 게 아쉬워서 인스타를 진짜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할 생각은 있어요. 근데 조금, 타이밍을 봐야죠, 저도. 아, 이때쯤이면은 이제 사진도 꽤나 많이 올릴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했을 때, 그때 하려고요. 인스타그램 재밌게 해볼게요, 나중에. 진짜. 아무튼 여러분, 오늘 생일 브이앱을 짧게나마 30분 정도를 해봤는데, 어, 오늘이 제 생일이고, 제 생일도 이렇게 함께 즐겨주시고, 어, 뭔가 많이 응원해 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 감사한 마음을 여기서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어, 그리고 오늘도 뭔가 아직 시간이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남은 시간 제 생일이긴 하지만 뭐 물론 같은 생일이신 분도 있지만 아무튼 제가 느끼는 그런 해피도 여러분들이 같이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정말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제 어, 생일을 응원해주신 여러분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 어떡해요 다음 생일 브이앱은... 다음 생일 브이앱 할 때쯤이면 나는 23살이네요 <웃음> 여러분 우리 손잡고 같이 늙어갑시다 여러분 파이팅! <웃음> <웃음> 여러분 고마워요 오늘 정말 고마워요 v 앱도 정말 너무 재밌게 했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곧바로 웨이버로 웨이업을 아, 웨이버 생중계를 해볼게 요 여러분 심심하면 놀러오세요 그럼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런쥔아 생일 축하해 어, 감사합니다 <웃음> 안녕 <웃음> 아, 재밌게 보내요 빠바이